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꼬스테레비의 꼬입니다 장비에 관한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장비 뽀개기 Q&A입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이 질문을 엄청 많이들 하시더군요 복귀했는데 발크스 장비 얻으라고 했는데 안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쩌긴요 그냥 있는거 사용하셔야죠 사실 발크스 장비는 초반에 쓰기는 좋지만 극장비로 합성하는 재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일속의 신화장비로 갈아타야 됩니다 아 그리고 펄어비스가 발크스를 설마 그냥 없앴을까? 하고 제가 직접 복귀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니 3일차에 금주화 4만개를 주더군요 금주화로 뽑으시면 됩니다 신화장비 일반적으로 한3 0 0 0개당 신화장비 하나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유일등급 보라색 등급의 장비가 있는데 전설등급 또는 신화등급 장비를 은화로 구입하는건 어떤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장비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은화라는 재화를 사용하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은화는 다양한 곳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샤카2의 금주화는 오직 장비 및 장신구 뽑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화입니다 그리고 캐릭터 레벨 60을 달성해서 각성이나 계승을 진행하시면 주황색 신화 등급의 무기 및 보조무기를 그냥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블에서 그냥 받아쓰는게 어떨까요? 여기서 이제 이레귤러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본인이 엄청나게 많은 과금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면 그냥 바로 시면 장비 맞추고 시작하는걸 추천합니다. 신화장비도 없는데 그럼 노란색, 보라색, 파란색 장비를 강화해서 써야되나요? 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각 장비는 등급별로 강화에 필요한 블랙스톤의 개수가 다릅니다. 또한 강화 가능한 최대 수치도 다르긴 합니다. 전설 등급은 신화 등급보다 강화에 필요한 스톤의 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신화 등급 아이템에 전수를 하게 되면 강화 수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잠재력 전수란 이미 강화한 아이템의 강화 수치를 다른 아이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잠재력 전수가 가능하고 신화 등급에서 시면등급으로 갈 때는 100% 전수가 그대로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재력 전술을 한 아이템은 소멸하게 되고요. 앞서 말한 대로 등급별로 필요한 스톤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낮은 등급의 아이템을 높은 등급의 아이템으로 전술할 경우 강화 수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는 크론석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해서 강화 수치를 보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소켓, 2소켓, 극, 진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신화장비는 보석을 넣을 수 있는 소켓의 개수에 따라서 1소켓, 2소켓, 극장비, 그리고 진장비로 구분됩니다. 동일 부위에 1소켓 장비 3개를 합성해서 2소켓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똑같이 2소켓 장비 3개를 합성해서 극장비로 만들 수 있고 극장비 3개를 합성해서 진장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장비의 합성은 영지에 있는 대장간의 특수 제작 메뉴에서 가능하고요. 장비를 합성할 때는 약간의 마력의 산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마력의 산물은 장비를 흑정령에게 먹여서 검은기운 경험치로 바꿀 때 얻거나 캐시샵의 각성 지원 상점에서 200만 은하로 매일 구매가 가능합니다 장비는 합성 후에 상승하는 능력치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각성까지 포함하면 상승량이 꽤 되는 편입니다 참고로 저는 진 장비를 안 가고 파편 모아서 바로 심현등급 장비로 넘어왔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보조 캐릭터 장비 세팅 영상 봤는데 감이 안 옵니다. 보통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제 막 보조 캐릭터 45 찍고 다른 보조 캐릭터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는 그냥 맨몸으로 두시던가 아니면 키우면서 드신 아무 등급의 아이템이나 한 20강 정도 적당히 해가지고 채워주시면 됩니다. 사실 보조 캐릭터 세팅을 하는 데 정도는 없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아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하면 그래도 좀 효율적이구나 라는 부분을 추천해드릴 뿐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은화가 많은데 샤카투의 명품관에서 심연템 사도 되나요? 돈이 많은데 로또를 사서 맞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로또 사시는 건 자유인데 맞는 건 저도 장담 못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비각성은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나요? 장비각성 퀘스트를 클리어하시면 극장비 이상의 장비부터는 각성을 할수 있습니다. 각성을 하게 되면 진장비로 합성할 때 각성을 진행한 장비끼리만 합성이 가능하고요 이때 각성 마력 각인과 보석이 증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진장비 이하에서는 각성을 안하는게 효율적입니다만 전투력을 올리고 싶다면 해야죠 대신 보석을 넣을 때 버려도 상관없는 보석을 넣어주시고 장비 각성 마력 각인을 하실 때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는 마세요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각성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각성 해제를 하려면 영지에 추출소가 있어야 합니다 추출소에서 각성 해제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때 각성 마력 각인이 있다면 마력 각인을 지워야지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추출소에서 블랙스톤을 추출해서 다른 장비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요? 추출소에서는 블랙스톤을 추출하거나 장비를 추출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블랙스톤을 추출하게 되면 원래 장비가 증발하고 장비를 추출하게 되면 블랙스톤이 증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화에 사용된 은화도 날아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차라리 전수하시는 쪽을 추천합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이네요. 마력가기는 어느정도 해야 될까요? 초반에는 그냥 없는 것보단 낫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정도만 해주세요. 특히 신화등급 장비의 각성 마력가기는 1회당 3 0 0 0개의 산물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좀 됩니다. 다른 방어구의 마력가기는 유틸성입니다만 갑옷은 전투력을 올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전투력쪽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초반에는 산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토벌 돌아서 수급하기 전에는 마력가겐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 영상 장비에 관한 Q&A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저는 이런 멘트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전투력 빨리 올리면 뭐하겠나? 또 전투력 올리지. 그럼 또 전투력 올리면 뭐하겠나? 그럼 또 전투력 올리지. 어차피 계속 올릴 전투력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한 7천 정도면 장비는 어느정도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세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